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드디어 막을 내리는 2020년 올해는 가장 힘들었던 한 해로 기억될 만큼 모두에게 우울하고 힘들었던 한 해였는데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각종 선물들로 한 해를 보낼 수 있었던 만큼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올해는 어떤 선물같은 게임들이 우리들의 힘든 시간과 함께했는지 한번 되돌아보도록 합시다 게임은 고티에 수상된 작품이거나 고티를 받지 못했더라도 오픈크리틱 기준 90점을 넘는 게임들을 집계하였고 리마스터, 재출시, 스포츠게임, DLC와 같은 게임들은 제외하였으며 분량상 몇몇 게임들은 포함하지 않는 등 다소 주관적인 기준을 세워 계산하였으니 이점 참고하여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소리> 14위는 한창 힘겨운 시기 닌텐도 스위치 대란을 일으키고 하나의 문화적 신드롬을 안겨준 힐링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입니다 이는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얻어 몇몇 명품 회사들은 동물의 숲에서 패션쇼를 진행할 정도로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게임이죠 귀여운 NPC들과 북적북적한 마을을 만들어 친구들과 함께 힐링을 즐겼던 우리들의 4월에 책임진 게임 모여봐요 동물의 숲이 14위를 장식하였습니다. 13위는 논란의 2020년 마지막 작품 사이버펑크 2077입니다. 상당히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올렸으나 게임의 많은 부분이 완성도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미흡 한 부분을 보이면서 사람들에게 큰 비판을 받은 게임이죠. 하지만 기가 막힐 정도로 아름답게 구현해놓은 가상의 도시 나이트시티와 몰입하게 만드는 npc들 꽤 인상적인 내러티브를 가진 스토리 등 준수한 부분도 많아 메타크리틱 유저스코어가 7.2점으로 생각보다 선방한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사기극이라는 평가도 많고 괜찮은 게임이라는 평가가 공존하지만 고티도 아 9개나 받는 등 논란과 호평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2020년 말에 가장 뜨거운 감자인 사이버펑크 2077이 1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12위는 플레이스테이션5의 런칭 타이틀로 등장한 플레이스테이션 진영의 신흥강자 스파이더맨 시리즈의 후속작 스파이더맨 마일즈 모랄레스입니다 개발 기간이 기간인 만큼 다소 짧은 플레이 타임을 가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지만 전작보다 발전한 이동 모션과 카메라 워킹은 물론 원작 애니메이션의 느낌까지 살린 분위기 등으로 스탠스 언론임에도 불구하고 전작인 스파이더맨과 거의 비슷한 평가를 받았죠 다만, 플레이스테이션5의 런칭작이자 독점작임에도 불구하고, 듀얼센스의 성능을 서드파티보다 이용하지 못하여 다소 아쉬움도 많이 남은 작품이죠. 진보된 웹스윙은 도심을 시원시원하게 돌아다니는 재미와 이를 보조해주는 차세대 SSD 기술들 덕분에 이 시국 때문에 갇혀있는 많은 게이머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였습니다. 11위는 무려 14년만에 돌아온 정식 후속작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런 시국에 등장한 비행 시뮬레이터 게임인 플라이트 시뮬레이터는 공항, 산, 숲, 바다와 같은 현실에 존재하는 많은 지형 지물들을 놀라운 수준의 그래픽으로 구현한 것은 물론 지구 어디든지 갈수 있는 자유로움, 실제 조종을 하는 듯한 리얼함을 구현시켜놓았습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 못하는 지금 가상으로 여행을 떠나는 기쁨을 선사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게임이죠 10위는 이젠 정말 암살이 아닌 적을 패죽이는게 진정한 암살이라는 것을 받아들인 게임 어쌔신크리드의 최신작 바랄라 입니다 사실상 이제 어쌔신이 없어진 게임에 넘버링이 의미가 있냐 완전 이름팔이 재탄게임이다 라는 평가가 있지만 게임의 배경은 전 시리즈들보다 더 디테일하고 아름다워졌으며 기어 시스템과 암살 시스템에 대한 보강이 이루어져 좀더 개선된 게임성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의 사랑을 받은 작품이죠. 하지만 역시나 유비게임인 만큼 나름의 혹평도 피하지 못한 어쌔신크리드 바랄라가 10위를 차지하였습니다. 9위는 중세시대 땅따먹기 시뮬레이션 게임인 크루세이더 킹즈의 최신작 크루세이더 킹즈 3입니다. 단순한 자식 낳기 게임이 아닌 전투, 권모술수 결혼,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본인이 선택한 가문을 운영하는 게임이죠. 이번 작품은 시리즈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만큼 불친절한 부분이나 높은 진입장벽들이 대폭 개선된 것은 물론 내실도 잘 다듬어 놓아 하나의 역사를 창조해 나가는 재미가 있어 평론가와 유저 모두에게 높은 수준의 점수를 받은 크루세이더 킹즈3가 9위를 차지하였습니다. 8위는 전설의 소울 시리즈를 만들고 세계의 소울라이크라는 하나의 장르를 탄생시킨 게임 다크 소울 시리즈의 전신인 데몬즈 소울의 리메이크작 데몬즈 소울 리메이크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5의 독점작으로 출시되어 아직까진 그 명성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유저들이 한정적이지만 플레이스테이션5의 성능을 한껏 뽐내는 엄청난 비주얼과 듀얼센스의 성능을 적극 이용한 몰입감 원작자 중 하나인 프롬소프트웨어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작의 느낌을 하나도 훼손하지 않은 채 완벽하고 충실하게 그려내어 성공적인 리메이크 작임을 명백히 보여준 데몬즈소울이 8위를 차지하였습니다 7위는 역사상 최고의 rpg 중 하나라고 불리는 파이널 판타지 7의 리메이크작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입니다 차세대 게임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그래픽과 연출 다소 호불호가 갈리지만 그래도 아름다운 게임의 내러티브 그로 인해 더더욱 돋보이는 신라의 악한 영향력과 플레이어에게 동기를 부추기는 미드가르의 묘사 원작의 턴제 방식과 현시대에 어울리는 액션성을 섞은 도전적인 전투방식 이 모든걸 아우르는 환상적인 ost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jrpg팬들에게 안겨다준 하나의 선물 보따리와도 같은 게임인 파이널 판타지 7 리메이크가 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오 럭키 세븐이네 6위는 지옥에서 악마들에게 지옥을 선사시키는 둠가이의 이야기 둠 이터널입니다 FPS의 조상이자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둠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빠르고 경쾌하고 잔인한 슈팅의 재미를 극한으로 끌어낸 것은 물론 너무 심플하지 않고 보다 더 많은 생각거리가 필요해진 적당한 게임의 난이도 상승 시대에 걸맞는 화려한 비주얼과 연출 ost는 플레이어가 정신줄을 놓게 만들어 광기에 휘말린 듯이 적들을 유린하는 쾌감을 선사시켜 주었습니다 모여봐요 동물의 숲과 출시일이 겹치는 바람에 자신만의 섬에서 악마들을 찢으며 힐링을 즐기는 밈등이 대거 등장 하는 등 게이머들에게 게임 속 쾌감이면 쾌감 게임 외적으로도 여러 재미를 준둠 이터널이 6위를 차지하였습니다 5위는 아름다운 비주얼로 플레이어를 압도하는 걸작 오리와 도깨비불입니다 단순한 플랫포머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환상적인 비주얼과 디테일하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애니메이션 감성적으로 풀어내는 게임스토리 훌륭한 게임의 탐험 요소와 레벨 디자인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더더욱 돋보이는 전투는 플랫포머 게임의 완성형이라고 불러도 될 만큼 탄탄하고 완성도 있는 작품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플랫포머 게임의 절대 강자로 군림한 작품 오리와 도깨비 불이 오이를 장식하였습니다 4위는 vr 게임은 이 게임 전과 후로 나뉜다는 평가가 있으며 과거 fps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던 벨브가 또다시 vr 게임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고 극찬을 받은 게임 13년만에 돌아온 정식 하프라이프 시리즈 하프라이프 알릭스입니다 vr 게임이라는 다소 비주류로 출시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밸브에 죽지 않은 레벨 디자인과 세계를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각종 상호작용은 vr이라는 기기적 특성과 어우러지면서 실제 17번 지구에 들어온 듯한 착각이 될 만큼 환상적이었죠 13년만에 돌아온 정식 하프라이프 시리즈인 만큼 새롭게 진행된 게임의 스토리는 다소 호불호가 갈리지만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거기에 vr에 최적화된 게임플레이나 연출 각종 사운드 디자인들로 기가 막힌 경험을 선사한 2020년 아니 vr 게임 역사상 최고의 게임인 하프라이프 알릭스가 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3위는 첫 시리즈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평론가와 특히 플레이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2020년 플레이스테이션 최고의 게임 중 하나라고 불리는 게임 고스트 오브 스시마입니다 우리에게는 대마도라 불리는 스시마 섬에서 벌어진 몽골군의 일본 원정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둔이 게임은 숨이 턱턱 막히는 환상적인 비주얼로 플레이어들을 압도한 것은 물론 상호작용이나 게임의 요소들이 실제 자연과 잘 어우러지게 연출하여 플레이어들에게 환상적인 몰입감을 선사하였습니다 거기에 심플하면서도 감각적으로 빚어낸 게임의 전투는 단연고 사무라이 게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방식을 보여주었으며 사무라이 정신의 양면성과 주인공이 마주하는 갈등을 그려낸 스토리는 플레이어들이 게임을 진행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동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아름다운 게임의 배경은 극소수만 사용하던 포토모드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만들만큼 환상적이었지만 다소 아쉬운 게임의 컨텐츠와 상호작용으로 평론가들의 평가는 수작에 남았죠. 그러나 게임 어워드에서 유저가 뽑은 올해 게임에 선정되었으며 메타크리틱의 유저 스코어도 9.2점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등 사실상 게이머들에겐 올해 최고의 게임 1위인 고스트 오브 스시마가 2020년 최고의 게임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2위는 흠잡을 데가 없이 액션 로그라이크 게임의 정수를 보여준 게임 하데스입니다 인디게임이라곤 믿기 힘들 수준의 비주얼은 물론 게임을 아우르는 전체적인 디자인은 그동안 쌓아놓은 경험의 집대성이라 부를 만큼 가히 예술에 가까웠으며 이와 함께 시너지를 발휘하는 게임의 전투는 부드럽게 이어지는 모션과 조작감, 화려한 연출로 게임을 장식해야죠 제우스, 디오니소스, 아테나 등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각종 신들과 신화들을 게임의 비주얼과 스토리에 자연스럽게 녹여놓았으며 로그라이크라는 특성을 이용해 반복적이지만 끊임없이 변화하는 게임플레이는 유저들에게도 지속적인 재미를 안겨주었습니다 덕분에 인디게임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고티를 수상한 것은 물론 유저스코어 또한 9.0점으로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은 하데스가 2020년 최고의 게임 2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대망의 2020년 최고의 게임 1위에 이름을 올린 작품은 평론가들에겐 최고의 게임 유저들에겐 최악의 게임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논란거리가 된 게임 역사상 최고의 비디오 게임이라고 평가받는 라스트 오브 어스의 후속작 더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입니다 디테일에 대한 변태같은 집착이 빚어낸 게임플레이는 경이로운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이로 인해 강화된 전투 긴박감을 이끌어내는 스텔스 시스템은 플레이어들에게 끊임없는 긴장감을 선사하였습니다. 연출들과 황폐화된 세상을 담아낸 게임의 디자인 세상을 풍부하게 만들어낸 사운드 디자인 또한 아름답기 그지없는 업계 최고를 선보이면서 현존하는 비디오 게임 중 가장 완성에 가까운 환상적인 경험을 선사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전작에 대한 애정을 가진 게이머들을 향한 공격적인 스토리 팬들이 납득하기 힘든 인물간의 갈등과 감정선, 몰입을 깨뜨리는 등장인물들의 행동으로 인해 유저들에겐 최고의 게임을 가지고 최악을 선사한 게임이라는 혹평을 받았죠. 하지만 결국 평론가들에겐 93점이라는 고평가를 받았으며 가장 많은 고티를 받은 라스트 오브 어스 파트 2가 2020년 최고의 게임 1위에 올랐습니다. 2020년 상반기는 연이은 게임들의 성공으로 인해서 게이머들이 달마다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냈었다면 하반기는 라스트 오브 어스부터 시작해서 사이버펑크 2077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대한 대작들이 연이은 논란거리를 만들어내면서 게이머들에게 스트레스를 안겨준 안타까운 한 해라고 요약해볼 수 있습니다 리스트엔 포함되지 않았지만 여러분만이 재미있게 즐긴 게임들이 있으실텐데요 2020년 한해 여러분들을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으로 안내한 최고의 비디오 게임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라며 2020년 조촐하게 마무리하지만 2021년은 모든 상황이 나아져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금년보다 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라면서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해피 뉴이어 안녕